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본사로 건강연금 신고시 주의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용근로자 본사 관리번호로 건강연금 신고해야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첫번째 공사계약서가 없어서 건강연금 관리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두번째 원가계산서상 건강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번째 공사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그리고 네번째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본사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건강연금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사 관리 번호로 건강연금 보험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수 변경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달 취득과 상실 신고를 반복해 줘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취득 신고가 처리된 후에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오류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취득 신고하는 부서와 그 다음에 상실 신고하는 부서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신고가 처리된 후에 상실신고를 해야 오류가 없이 제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본사로 건강연금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